엑셀에서 함수나 수식을 입력할 때 같은 범위를 반복해서 참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. 이럴 때 범위에 이름을 지정해놓고 범위 대신 이름을 입력하시면 더 편리한데요. 이런 기능을 이름 정의라고 합니다. 먼저 이름 정의할 범위를 블록 지정하시고 원하시는 이름을 입력하시고 엔터까지 눌러주셔야 이름으로 지정이 됩니다. 이름은 한글, 영문, 언더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. 이제 sum이라는 함수를 입력해서 매출 합계를 구해볼 텐데요. 데이터의 범위 대신 이름을 입력해 줍니다. 평균도 마찬가지로 a 버리지라고 하는 함수를 입력하시고 범위 대신에 이렇게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건수도 마찬가지로 카운트라는 함수를 이용하신 후에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구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. 이름 정의는 수식 리본 메뉴에 있는 이름 정의 기능 또는 이름 관리자에서도 하실 수 있는데요. 이름 관리자를 누르시면 지정해 놓은 이름을 편집하거나 삭제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새로 만드시는 것도 가능합니다.